아빠, 동네 하나 사줘 안돼 왜? 사줘, 사줘 아빠 왜? 왜? 아빠, 돈 없어 엄마는 돈 많던데 그래? 아빠, 내가 이제 잘까? 찬바람 불 때, 핫초코 밑에